전직 격투기 선수인 지나 카라노가 등장 마이클 패스밴더와 목숨을 건 사생결단을 벌입니다 내 주먹이 너의 얼굴에 안부를 처묻고 서로의 바디를 샌드백 삼아 신나는 난타전이 펼쳐지게 되죠 두 사람의 직업은 비밀 첩보원 보도로 훈련된 최고의 요원답게 화려한 스킬들이 쌍방으로 오고 가는데요 영화는 지나 카라노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최대한으로 활용 러닝타임 전반에 걸쳐 최고의 액션 장면들을 ]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타격이면 타격 관절기면 관절기 그야말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미친 액션의 대환장 파티였는데요. 보는 사람이 더 아플 것만 같은 쌍방 복행의 처절한 현장. 선빵은 니가 먼저 날렸다. 전직 프로격투가의 묵직한 한방이 관객들의 아드레날린을 붐업시켜 드립니다. 영화 엑시던트맨의 마지막 장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 킬러 마이크와 제인의 숙명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원래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던 나름 친한 동료였지만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조직에서 그만 마이크의 전 여친을 암살. 이를 알게 된 마이크가 자신의 조직과 적대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사달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주인공 마이크 역으로 스콧 에킨스가 등장. 언제나처럼 화려한 발기술로 눈뽕을 조져주며 악당 제인 역으로는 블랙이도우의 스턴트 대역을 맡았던 에이미 존스턴이 열연 스콧 앳킨스와 자웅을 겨루는 멋진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무술을 섭렵한 두 사람이기에 액션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멋진 편. 각종 스킬이 난무하는 고급진 액션이 화려하게 그려집니다. 아프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돌변하여 남편을 죽이려 듭니다. 과격하기 짝이 없는 마누라의 손길. 어, 우리 집인가? 라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다행히 제 아내는 아직까진 발을 쓰지 않습니다. 어머, 자기야. 미친 거야? 사실 더그는 기억을 잃은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로리 역시 그런 더그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가짜 아내였던 것인데요 리콜사를 방문했던 더그가 기억을 되찾는 듯 보이자 급격히 돌변 본색을 드러내며 더그를 죽이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최고의 요원이었던 더그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 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며 로리의 공격을 맞받아치게 되는데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샤론 스톤이 로리 역으로 등장 말 그대로 짧지만 강렬했던 최고의 임팩트를 선사한 바 있었죠 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그 어떤 새끼가 말했던가요? 사실상 남남이긴 했지만 어쨌든 역대급으로 살벌한 최고의 부부 싸움이었습니다. <웃음> 앞서 소개해드린 토탈 리콜이 가짜 부부의 다툼이었다면, 여기 진짜 부부가 벌이는 희대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바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강의 액션. 바로 존과 제인, 제인과 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5-6년 전에 우연히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과 제인은 각각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던 전문 킬러였고 심지어 두 조직은 서로를 접대하고 있는 경쟁사였던 것인데요. 결국 나중에 가서야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스미스 부부. 극심한 배신감과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터지고 박살나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는 극강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죠. 참고로 이 영화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던 브란젤리나 커플은 이제는 생판 남이 되어 영화 속 스미스 부부처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시퀄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 깨어난 포스의 후반부 장면입니다 퍼스트 오더의 사령관으로서 다스베이더의 후계를 자처하던 카일로 렌 사실 그는 한솔로와 레아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루크로부터 제다이 훈련을 받던 중 다크 포스에 잠식되어 흑화한 것인데요 이후 시스의 길로 접어들며 퍼스트 오더의 앞잡이가 되었고 외할아버지인 다스베이더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포스의 힘을 가지고 있는 레이라는 여성과 대면말 그대로 포스가 난무하는 광선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스카이워커의 마지막 핏줄인 카일로 렌과 정체불명의 포스 천재가 선보이는 시대의맛장신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레이가 광성검을 잡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던 그때 그 시절 이장현이 가져다 준 충격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담한티움 골격으로 중무장한 뮤턴트 성대결 다음은 엑스맨 2편 x2에 등장했던 레이디 데스 스트라이크와 울버린의 대결씬입니다. 레이디 데스 스트라이크 이름 참 더럽게 길죠? 윌리엄 스트라이커에게 세뇌되어 그의 충복이 되었으며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친구인데요. 울버린과 마찬가지로 아담한티움 골격을 장착 손등이 아닌 손톱에서 칼날이 나오는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중에선 사이클롭스를 한 방에 보낸 뒤, 기지를 침투한 울버린에 맞서 전대미문의 맞짱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무엇이든 썰어버리는 아담한티움 손톱의 무한 칼날 액션. 서로가 서로를 무참히 썰어대며 미친 듯이 찔러대지만 양쪽 모두 힐링 패턴을 가지고 있어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영원히 고통받는 무간 지옥인 거죠.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흘려봅니다 리 용형 호재의 마지막 전투씬 여기 제키의 앞을 가로막는 4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검정색 가죽 의상과 뾰족한 하이힐로 대동단결 80년대식 뽀그리 파마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곧 우렁찬 괴성과 함께 협공을 펼치는 그녀들 대상 날렵한 연쇄 발차기로 제키의 급소를 노립니다 쉴틈 없이 펼쳐지는 여인들의 공세에 대책 없이 얻어 터지는 우리 제키씨 전매 특허인 지형 지물 액션으로 간신히 맞서보지만 박력 터지는 누님들을 감당하기에는 넘나도 역부족이었는데요 아!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성룡이고 누님들이 아무리 강해봤자 결국엔 악당일 뿐이었죠. 결국 이번에도 지형 지물을 제대로 활용해낸 제키의 승리였습니다. 그나저나 이 시대의 스턴트는 역시 언제 봐도 화끈하네요. 다음은 왕정 감독의 영화 마비추에 등장했던 신시아 로스록과 리처드 노튼의 대결씬입니다. 각각 인터폴 형사와 소련의 범죄자로 등장, 홍콩 영화에서 서양인 두 명이 맞붙는 전대미문의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글자 그대로 명불허전 뼈가 시릴 정도로 오지게 치고 받는 극강의 액션 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극 중에서 두 사람 모두 중국의 전통무술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소림오형권의 하나인 학권 그리고 당랑권이 등장하며 중국의 전통 무기인 박도는 물론 무려 쌍차까지 휘두르는 진풍경을 연출해 주었었죠. 머나먼 이국당에 건너와 굳이 중국무술로 맞짱을 뜨는 두 서양인의 대결 뭔가 이색적이면서도 독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니크한 장면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으악! 으악! 다음은 양자경과 신시아 로스록을 배출했던 불세출의 걸자 원규 감독의 예스 yes, 마담입니다 원제는 황가사정 당시 남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홍콩 영화계에 여성을 주연으로 내세운 액션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영화인데요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으로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양자경은 부상으로 인해 발레를 접은 뒤 배우로 전향 이후 이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여준 그녀의 액션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대부분의 액션씬을 본인이 직접 소화해내며 발레로 다져온 유연한 몸놀림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등장하는 신시아 로스록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태권도와 가라데, 표현 무술과 소림권법을 마스터한 전문 무술인으로서 예스마담을 통해 액션배우로 데뷔 80년대 홍콩영화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액션스타로 거듭나게 되었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두명의 여형사가 벌이는 마지막 결투씬 수많은 악당들을 모조리 해치운 뒤 적이와 종발을 상대로 2대2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화려한 액션과 미친 스턴트가 난무하는 고강도 액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후 양자경은 예스마담 2편에서 체인톱을 든 상대와 한바탕 혈전을 치른 뒤 한편에서 신기에 가까운 승표 스킬을 시연 자신의 커리어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웃음> 야말로 라떼 액션의 진술을 보여주는 무차별 난투극 현재 a a 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양자경 이기에 왠지 더욱더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화는 왕가위 감독의 2 0 1 3년작일대 종사에 등장했던 장쯔의의두대결신입니다첫 번째는 연문역의 양조위를 상대로 펼쳤던 무술 대련신 장쯔이는팔괘장의 종사인 그구전의딸궁이로 열연하는데요. 북파 무술의 대표였던 아버지가 연문에게 패하게 되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연문에게 도전 남파의 영춘권과 북파 팔괘장의 1대1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고 많은데요 영화는 세심한 카메라 워크와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이러한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뻗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섬세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었죠 두 번째 장면은 궁이와 마삼의 대결신입니다. 한때 아버지의 제자였던 마삼이 배신자로 돌변 급기야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르자 그의 딸 궁이가 또 복수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팔괴장 대 형이권이라는 중국 내가삼권의 두 대표 무술이 제대로 맞붙게 됩니다. 참고로 마삼 역을 맡은 장지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단련한 무술가 출신으로서 이영걸의 영웅에서 견자단의 대역을 맡으며 영화계에 데뷔 이후 10년이 넘게 무명 생활을 거친 뒤 일대 종사를 통해 얼굴을 알리게 된 것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그가 왜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단숨에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부루의 명장면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콘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 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